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9일 밤인데요 요즘은 참 제가 느끼는 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꽃향기 나는 가게에 가면 꽃향기가 내 몸에 배이고 생선가게 옆을 지나면 나도 모르게 생선 비린내가 내 몸에 배인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 생각하고 그리고 어울리고 뭔가 배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선순환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에너지를 오히려 고갈시키고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오히려 거리를 두고 조금 관계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 이제 입장에서 초롱부동산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에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옛날처럼 뭐 하나의 감으로 정보가 어둡던 시절에 뭐 어쩌다 운이 좋아서 괜찮은 물건을 하나 이렇게 뭐탁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운 좋게 뭐 수익을 내고 이런 일이라기보다는 요즘은 손품, 발품을 파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세요. 요즘에 투자자들은. 그래서 어피 어떻게 보면 공부 안 하는 그런 부동산 소장님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지식을 갖추고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부동산을 찾는 손님들이신 거예요. 어제도 이제 전화로 저한테 주셨던 내용이 소장님 부산의 권리 산정 기준일이 옛날에는 그 구역 지정일이 기준. 일인데 부산이 지금은 그 권리 산정 기준일이 조금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뭐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아직 그그 곳이나 어, 그 공문을 아직 확인을 한게 없습니다 혹시 사장님 아시면 그거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랬더니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어, 그리고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어, 부산 그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란에서 7월 30일자에 이렇게 실제로 고시 공고가 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아, 이건 또 공유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블로그에도 올려놨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어, 고시 그 번호가 부산광역시 2타 2020-15호 행정 예고 이렇게가 올라와 있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 제 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그걸 정함에 있어서 이제 확정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그 의견을 이제 널리 구한다고 이렇게 공고를 해놓은 거죠. 행정 예고를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어, 고신문이니까 그 있는 그대로 원안에 충실하게 한번 읽어드리면요.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지정 사유는요. 지정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어, 부산의 이런 재개발 그 구역 지정은 예전에는 정부 관에서 딱 지정을 해줬어요. 여기서 요 구역은 재개발을 합니다. 요렇게 지정을 하면, 그 지정이 된, 구역 지정된 그 날부터, 어, 아파트가 이렇게 완공될 때까지, 요 안에서 집을 뭐 개축, 정축, 신축, 이런, 그, 어떤 행위들이 제한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구역 지정이 딱 되면. 어, 그러면 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꽤 있겠죠. 그죠? 어, 그러던 것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어,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노후불량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스스로 이게 바뀐 거예요. 주민 스스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알아? 이제는 시에서 구역을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우리 구역을 이렇게 정비 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세요 이러면서 주민들이 오해서 요원이나 어떤 어, 아니면, 뭐,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굉장히 막 동의서를 막 이렇게 징구하러 다닙니다. 그 요건을 이제 그 충족하는 그뭐 70% 이상이나 70, 75%죠. 그 요건이 충족되면 토지 면적 얼마, 그, 그 다음 조합은 그 숫자 몇 프로 이상 동의를 구해가지고 구역 지정을 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구역 신청을 하기 전에 어, 조금만 뭔가 안에 어, 재테크를 좀 어떻게 해봐야지 하고 어, 생각을 하는 아니면 어, 좀 편법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굉장히 뭐 낡은 주택 한두 개를 터를 사가지고 어, 이렇게 뭐 다세대를 짓는다든지 신축 아파트를 소규모로 막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놔 놓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을 해주세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죠 어, 그렇게 되다 보니 너무 무분별하게 이제 그 정비구역 지정을 막 해달라고 요청도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기도 쉽고 이러다 보니 부산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다른 구역 다른 지방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산에서는 부산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어, 요거를 딱 해가지고 이제 어, 구역 지정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심의 후 적정한 구역에 대하여 추진 가능하게 되어 있죠 지금은 어,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대상지 내 무분별한 토지 분할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의 다세대 전환 공동주택 건축 등 투기를 억제하여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합원 수가 너무 많이 늘면 소화분들이 가져갈 그 이익이 좀 쪼개지겠죠 그죠 일반 분양으로 좀 높게 분양을 많이 하고 그 남은 수익을 조합원들이 가져와야 되는데 어, 그런 걸 이제 못하게 되니까 조합은 숫자만 자꾸 늘잖아요 그 어, 터는 한정대가 있는데 맞죠 그래, 그런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을 아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를 하나를 책정했다는 이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책정을 했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주택 등 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 부산시에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요건 적정성 판단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결과를 물론 요건 원한 그대로 의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의결이 되기도 하겠죠. 그렇게 나온 결과를 해당 자치구군에 통보한 날요게 권리 산정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적용되는 것은 그 다음날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거죠 부산시 권리산정기준일이 언제라고 해?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결과를 해당자치구군에 통보한 날입니다 조건이 달렸던 원안 그대로든그 통보한 날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딱 기준일이 됩니다 이거 통보했을 때는 아직 구역지정은 안되어 있겠죠 이렇게 바뀐 줄을 모르고 아, 아직 아 구역 지정이 안됐네 거기 들어가서 막 쪼개기 나누기 더하기 보태기 빼기 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렇게 실컷 더하기 나누기 빼기 곱하기 했는데 그냥 입주권 하나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웃음> 그래서 좀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 그래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어, 아까 요거는 행정예고였죠. 그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되야냐면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언제까지에 2020년 9월 13일까지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부산광역시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시청에 사실은 방문해서 조금 자세히 정확하게 알아서 유튜브도 좀 올려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어 갔더만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 시청 1층에 로비에서 이제 담당자한테 어, 다 이거 일일이 어떤 용건으로 왔는지 전화를 먼저 연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로말것 같았으면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만 했을 건데 저는 사실은 한번 만나 뵙고 이것저것 좀 궁금한 거 여쭤보려고 갔는데 어, 전화 연결로 어떤 안건이냐 묻길래 권리 산정 기준일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고시 공고문이 이렇게 있던데 조금 설명을 부탁한다 이랬더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더 필요하면 올라오십시오 하는데 뭐더 필요한 게 없을 만큼 로비에 서서 전화로 답을 다 들어서 그냥 그대로 어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구, 군에 통보한 날이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또 하나의 구에 전화를 또 했습니다. 그게 또 이렇게 초기 진도에 그런 재개발이 있는 구역이라서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부연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얘기가 아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 시에서 이렇게 구역 지정을 탁 하는 게 아니고, 어, 아까처럼 주민들이 요건을 충족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그런 구역은 이렇게 그 사전심의, 그 검토심의를 한 결과를 통보한 그날이 권리 산정 기준 1이 됩니다 하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걸 또 올려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어, 막 일이 바쁘다 보면 이런 고시 공고문을 다못 챙겨 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꽃향기 나는 그 집단에 있으면 제 몸에도 꽃향기가 베이듯이 좋은 투자자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소통하고 서로 정보도 듣고 나누고 하는 어, 그런 부동산은 또 이런 정보들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오히려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서 배우는 게. 어, 그런 이런 정보들을 나눠드릴 게 초롱소장도 제법 있거든요. <웃음> 궁금한 건 언제든지 전화주시고 소통하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 힘 닿는 데까지는 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1일부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 개정된 게 8월 21일부터는 광고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조금 강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레전드에 그동안 저희 초롱에 접수해 주셨던 사장님들한테 쭉 전화를 드렸어요 매물이 그 시세가 그대로 있는지 그리고 뭐 팔렸는지 팔렸는데 뭐 제가 아직 미처 처리를 못 했는지 전화를 드렸더니 뭐 기본 3천 5천 이렇게 다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금액이 받은지 뭐한달안된 이런 매물이라 광고가 그대로 나가 있는데 그참 그걸 보면서 오늘 일일이 다 수정을 다 작업을 했거든요. 아니 준 금액 그대로 올렸는데 어 정작 그 금액 보고 손님은 전화가 와서 살려고 했고 계좌번호 주세요 하고 전화를 했는데 파시는 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그 금액이 안 판다 하면 마치 있는 그대로 받은 대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매수 입장에서는 이 금액에 나와 있지 도 않았는데 왜 이걸 광고에 올렸나라고 정말 태클을 걸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이거 참 난감해질 일들이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이 겪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어, 유튜브나 블로그에 이렇게 매물을 제가 한 번씩 모아서 올려드리기도 이렇게 해, 하곤 했는데, 8월 21일 이전에 업로드한 그런 어, 광고는 사실 한번 올린 거는 수정이 안 쉽거든요. 블로그나 이런 유튜브는 자꾸 손을 대면 그 지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중개사협회에서 그 이전에 한 거는 어, 이렇게 소급해서 어, 그거를, 뭐, 손은 대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어, 그, 국토부하고 협의가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1일 이후에 올리는 그런 매물들은, 당연히 받은 그대로 올림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막상 살라 할 때, 그 금액에 계좌분 안 나오고, 원래 살 사람이 있으면, 매도자분들은, 아, 이거 파는 게 맞나, 니가, 이러고 고민을 하면서 다시 집어였기도 하고, 판다고 했다가, 손님이 있으면 집어였고, 아니면 가격을 더 받으려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참, 그런 조율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웃음> 법은 자꾸 바뀌고, 강화되고, 어, 참, 그러네요. 음, 오늘은 아까 이렇게 부산시 7월 30일자, 2020년 7월 30일자 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어, 행정 예고되어 있는 걸 이렇게 또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